이간에는 우에벨 제니트 모파인 모델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옷이 똑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생각하시는 거 맞아요. 조금 전까지 우에벨 슈페리어 어, 모파인 찍었거든요. 자 바로 그래서 지금 이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이렇게 또 우에벨 클라리넷 어, 제니트 모파인 모델이 손에 있는데요. 오늘 요거 개봉을 한번 해 볼게요. 구성품은요. 음. 여기 이렇게 똑같이 이제 파우치가 들어있는데요. 어, 파우치나 이런 그런 사진들은요, 제가 예전에 그 블로그에서 이제 포스팅해놨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정보 문과 댓글에 제가 고그 링크 주소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웨벨 슈페리어 저기 모파인에서 소개시켰다시피 이런 똑같이 이제 파우치가 들어있고요. 뭐 안에 패킹 자체는 지금 크게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어... 가방도 이렇게 지금 똑같은 가방이 들어있는데요. 어, 별다른 어, 차이점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브랜드처럼 뭐 조금 모델별로 차이를 두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다 획일화되기 해서좀 재미는 없네요. 자, 이 가방, 어, 이 가죽가방 들어있고요. 어, 이 가죽 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전에도 그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요. 가죽 재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이 가죽 가방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어, 이그 무늬 때문에 뭐 그냥 본인 취향은 아니다라고 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죽 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가죽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이런 스트랩이 들어있고요 어, 내용물은 제 블로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어, 동일합니다. 제품 보증서하고 침수건, 용, 그리고 마우스피스, 패치와 뭐 엄지, 고무, 어, 그리고 라트롬바, 구리스 어,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어, 그런데 그 웹에 슈페리어 어, 모파인 모델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에는 마우스피스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역시나 똑같은 라운드 케이스. 근데 이 우에벨 제니트 모파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그 우에벨에서 최고 고가 라인인데 이런 라운드 케이스로 이제 다른 모델하고 똑같은 거 조금 아쉽긴 해요. 토스카나 레전드 같은 경우에는 가방부터 이런 케이스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좋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이건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뱀 케이스 같이 이런 것에 이제 들어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제니트 포스팅 할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파우치 안에 지금 배럴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그걸 지금 꺼내봐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마우스피스 파우치에 어, 배럴이 들어있습니다. 역시 뭐, 나무결은 좋고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음. 자, 근데 모양이 조금 아래부분이좀 뚱뚱하죠?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배럴이 어, 두 가지 들어있고요. 66mm하고 65mm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 하나만 꺼내보도록 하고요. 아, 이왕 꺼낸 김에 파우치도 한번더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곳에 여기 이제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곳에 이제 마우스 피스나 이런 어 것들을 이제 같이 보관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뭐 여기에 뭐 구리스를 넣는다든지 요사이 보시면 또 밴드가 있는데 여기다 연필을 꽂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음 여기 중간에 어 망이 하나 있고 이런 곳에다가 이제 리드 케이스 같은 것들을 여기 이런 부분에 리드 케이스를 보관하면 되겠죠. 어 이런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o 에 l 제니트 모파인 모델입니다. 자, 골드로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음, 뒤에도 보시면은 나무 결을 한번 봐주세요. 예, 역시나 최고가 모델답게 이렇게 촘촘하게 잘 되어 있고요. 어, 슈페리어 그 모파인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고가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도샵 누르는 요 키부분에 어퍼톤 홀 이라고 제가 음, 말씀을 드렸었죠 어, 음정 보안 이런 것들을 위한 이런 어퍼톤 홀 어, 작업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관 입니다 자아래관 이렇게 관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뒤에 어, 나무 결도 봐주세요 어, 역시나 어, 나무 결은 뭐 우에벨은 나무만큼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답게 어, 굉장히 좋은, 질 좋은 나무들로 이제 악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 가까이 보시면은, 요링 부분에, 링 부분에, 어, 요렇게 지금 무늬가 들어가 있죠. 어, 약간 더 멋을 좀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악기도 24K 도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설명들, 그런 기본적인 설명들은 우에벨 슈페리어 모파인 모델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여기 이제 나무 과, 어, 결도 한번 보시고 뭐 슈페리어와 동일하게 이렇게 구멍이 뚫어져 있는 이런 공정들이 되어 있습니다. 음정을 잡기 위한 이런 공정들. 그리고 이링 부분에 보시면은 역시나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 무늬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손이 많이 갔을 텐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웃음> 어,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배럴을 한번 볼까요? 일반 이제 어, 슈페리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어, 그런 배럴이고요. 65mm, 66mm. 어, 이렇게 두 개가 어, 들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뭔가 배럴이 다른 공정이 되어 있는지 지금 뒤에 나무 결을 보시면서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배럴 뒤에 Z 하고 써져 있고 그리고 어,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뭔가 다른 건가? 자 이렇게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악기 조립을 해서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어. 역시나 지금 만져보면은요. 벨 쪽에 안쪽에 egg shape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블로그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뚱뚱이 홀쭉이 얘기를 했는데요. 홀쭉이 먼저 한번 불어볼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